시작해봅시다 음. 미적분이죠 네. 네. 어, 미적분 목차가 어. 1강이 치의 극한이거든 2강이 급수야 급수 1,2강이 같이 묶여있는데 이걸 그냥 한꺼번에 얘기를 할거거든 그 그러니까 처음 듣는 말은 뭐야? 어, 급수라는 말은 처음 듣는 거야 그리고 대단한 2가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의 극한이야 함수 극한인데 그 대상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의 극한다는 것 오케이 그 다음 세 번째가 미분이야 미분법인데 이 미분법 소단원을 들으면 되게 재밌어 미분법 이 그러니까 미분법들을 배워 그러니까 미분계에서 도함수를 배우고 접선의 방식이 이렇게 넘어갔잖아 여기는 몫의 미분법 뭐 매개변수를 이용한 미분법 뭐 여러가지 미분법들을 배워 그리고 나서 접선의 방정식, 함수의 극대극소 똑같아 방정식과 부등식에서의 활용 그리고 속도와 거, 가속도 하나 추가되는 내용이 여러가지 미분법이랑 변곡점이라는 개념이 추가되지 우리는 3차 함수의 변곡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많이 했지만 사실 여기는 3차 함수의 변곡점 전문은 따지지도 않고 그냥 변곡점 자체를 얘기해 를 그럼 4번이 적분법이야 적분법 스토리도 부정적분, 정적분, 정적분의 활용으로 나뉘는데 안 배운 두 개, 안 배운 미분이 나 왔으니까 안 배운 적분도 나오지 않을까? 응. 그 적분법 두개 추가, 미분법 여러 가지 미분법들이 추가. 지금까지 안 봤던 미분법, 예를 들면 x가 분모에 있는 경우, x가 루트 안에 있는 경우 이런 말했었잖아. 합성함수, 뭐 역함수 등등등 여러 가지 미분법들을 배우고 그 미분법들에 의한 적분법도 배우고 그 다음에 적분에 하는 거 똑같아. 넓이, 부피, 속도, 가속도, 거리 똑같은 말을 하게 돼. 단 여기서 추가되는 속도는 우리가 움직이면 수학인에서는 이렇게 직선 운동만 한다그 했지 여기서 곡선 운동을 해 X축으로도 움직이면서 Y축으로 동시에 움직이는 거야 그니까 러 X축은 오른쪽으로 가면서 Y축이 밑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기도 하다가 올라가기도 하다가 이런 식의 운동을 한다는 거지 오케이? 뭐 크게 뭐 어려운 따라기보다 새로운 게좀 많아 그럼 첫 번째 오늘 할 얘기는 수혈의 역할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수열이라는 것은 일반항 a,n으로 보통 얘기를 하잖아 그럼 뭘 극한하냐 이거야 뭘 극한, 극한, 뭘 극적으로 보내보냐 이거야 함수에서는 x가 변수니까 x를 특정한 수에 보냈었지 여기서는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야 n을 특정한 수에 보낼 수가 없어 수열은 a3, a4 딱딱 떨어지는 일반적인 이산이지 연속의 개념이 아니라서 그게 어디에 가까워진다는 라 표현 자체할게 없어. 그럼 n번째 항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을까에 대한 얘기지. 그럼 얘를 식으로 어떻게 쓸까? 리미트, n이 어디로 갈 때? 무한대로 갈 때? a, n이 특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면 알파라 쓰고 뭐 한다? 수렴한다 하고 이 알파를 a, n의 극한값이라고 한다. 그럼 수렴과 대비되는 값? 개념이 모르겠어. 어, 발산이겠지. 오케이? 크게 어려울 거 없어. 무한만 집어넣을 거야. 그동안 우리가 계산하던 거 그대로. 그대로 할 건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입해서 얘기할 건데 조금 더 개념을 한번 쌓아보자는 거지. 진미나 가라사대 수열을 만나면 총세 가지로 생각하라 그랬어. 일반항 AN파트, 그 수열의 합 s n 파트 그리고 둘의 뭐? 어, 관계 파트. 오케이? 자, a n의 극한 값을 구하는 게 수열의 극한이고, sn의 극한 값을 구하는 게 급수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수열이라는 건 n 항까지를 나타내는 거고, 그 n 번째까지 합을 구해서 그거에 합의 극한 값을 구하는 게 뭐다? 급수다. 그럼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니까 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지. sn-sm-이 뭐였다 n 번째 항이었다. 첫 번째 항까지의 합은? 첫째 항이다. 이런 관계 반드시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수열에서만 한번 따져보면 우리가 배우는 수열들 한번 나눠봐요 첫 번째 등차수열이 있을까요 무슨 수열? 그 다음 무슨 수열? 뭐 등비수열이 있을 거고 이두 수열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수열들도 있겠죠 앵글로만 표현 된다면 예를 들면 등차수열로 얘네가 몇 차씩? 1차식 얘네가 1차식이야 그래프로 따지면 계속 올라가거나 계속 내려가거나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 할까? 얘는 극한이 뭐 할까? 수렴할까? 발산할까? 발산밖에 안 나. 근데 만약에 이 부등차수열이 수렴한다면 등차수열이 극한이 수렴하려면 수렴한다면 공차가 영이어야지. 첫째 항하고 똑같은 값이 나오겠지 그럼 두번째 등비수야에 생각해보자면 a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제곱이었어 기억나십니까? 음. 자 여기 이건데 참 재밌게 생각을 해볼게 재밌게 그냥 생각을 해보자 r이 1보다 큰 수야 그럼 r의 n제곱은 어떻게 될거 같니?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나가면 어쨌든 계속 커지겠지. 지수함수로 생각을 해봐. 1보다 커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n이 한없이 가면 얘도 한없이 커지겠지. 그러니까 r자 이값 이 자체가 뭐해? 어, 발산. 그럼 r이 1이면 r 의 n제곱은 뭐해? 1에 수렴하지. 그럼 r이 1과 마이너스 1 사이에 있으면 r 의 n제곱은 어떻게 돼? R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이런 그림이 아니었어요? 어디에 한없이 가까이 가죠? 네. 0이 한없이 가까이 가겠죠? 그럼 0도 0이 한없이 0이 되는 거 맞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인 것 같은 경우 제곱하면 마이너스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마이너스 그다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 서어디 가까워져요? 0이 네. 가까워지겠죠? 얘는 0에 수렴합니다. 우리 지수함수의 극한을 아직 안한 상태여서 근데 R이 마이너스 이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N이 1일 때그 다음은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1, 1 계속 왔다갔다 하겠죠 어쨌든 한군데 수렴해? 안해? 안해 그러니까 이런 것도 발산해 그러면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아도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발산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등비수열이라는 녀석의 수렴 조건이라는 게등장하네 이게 별표야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등비 R이 1 이하 마이너스 1 미만이어야 해이해돼 여기에 플러스 즉 또는 첫째 항이 0이면 되죠. 첫째 항이 0이면 뭘 곱하든 계속 0이 테니까 이렇게까지가 음. 추가됩니다. 됐습니까? 자 문제를 보면서 좀 얘기를 할 건데 극한의 성질이나 뭐 이런 것들도 너무 잘 아니까요, 우리 극한끼리는 절대 안 해야 되는 게 뭐였지? 다 성립하는데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거나 다 성립하는데 나는때 뭘로 나눌 수 없다? 영어로 나눌 수 없다. 38번, 저 화면 좀... 되게 천천히 할게요, 오늘. 원래, 원래, 원래도 천천히 했지만... 더 천천히 한번. 하지만 오늘 금수까지 하고 싶은데 다 빨리 해야겠다. 38번. <웃음> 다음 좀 수령하는 것은 1번 봐봐봐. 1번, 1번 봐봐봐.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 5분의 1, 5 이게 계속 반복하죠. 이런 경우 어떤 경우와 같아? 얘랑 비슷하지. 왔다갔다 하는데, 왔다갔다 하는데 한 군데로 가까이 가냐? 아니 계속 왔다갔다만 하고 있죠. 왔다갔다만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발산이라 하는데 발산의케이스 중에 진동이라고도 해요. 1번은 뭐해? 발산해. 우리가 자, 어떤 발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건 상관이 없어. 발산은 어차피 계산이 안 되는 거잖아. 발산은 그냥 발산이야. 그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냐, 진동하느냐. 이건 우리한테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건 그 다음 문제고. 자, 더한번 볼게. 마이너스 2분의 3분의 2, 마이너스 4분의 3, 5분의 4. 이게 왔다 갔다 하거든. 근데 숫자를 봐봐. 점점점 어때? 왔다 갔다 하면서 간격이? 좁아져? 커져? 커져. 그렇지? 그러니까 얘는 얘도, 진, 얘도 뭐해? 한 군데로 가까이 가는가 안가, 발산해. 3번.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3분의 2, 2분의 1. 이 어떻게 될까? 잘 모르겠지? 얘는 감이제로안 왔으니 일반항을 봐봐. n분의,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얼마? 자, 가만 생각해보세요. 분자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2랑 2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해. 근데 분모는 한없이 커지면 어때 돼? 음. 무한분의 마이너스 2 또는 무한분의 2둘 중에 하나겠지. 근데 둘다 뭐이기 때문에? 0. 0이기 때문에 얘는 0에 뭐해요? 수정. 수정합니다. 0에 뭐하냐 그러니까 0. 네 번째. 그럼 이제 일반항을 바라보고 계산할 수 있겠네? 루트 2n분의 n 분모 분자의 차수 중에 어디의 차수가 더 큽니까? 2. 분자의 차수가 더 크죠. 무한분의 무한인데 그러니까 뭐합니까? 발산합니다. 우리 강의실 둘밖에 없으니까 남학생도 대답하십시오. 로그 n분의 1 로그 n분의 1 n분의 1이 어디로 갑니까? 0. 0으로 가겠죠. 그럼 로그 함수 그래프 그랬는데 밑치 10인 로그야. 진수자이신 X값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니까 얘는 계속 내려가네요. 뭐합니까? 네. 발산합니다. 됐죠? 네. 하나 더 봅시다. 41번 밖에 많이 춥지? 네. 오늘 올해가 제일 추운 날이라는데 올해 들어가 아니라거야 10년만에 크리스마스 중에 제일 추운 날. 리미트 aN이 얼마? 마이너스 3에 수정하고 리미트 bN은 얼마? B. 이거 1대 때뭘 구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뭐 분해? aN, bN, 플러스 2분해 eaN, 마이너스 bN 자둘다 수렴하죠. 수렴하는 것들끼리는 전부 다 계산이 가능했죠. 네. 곱하니까 마이너스 네. 6이고요 마이너스 6, 여 2니까 계산값 얼마냐면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8, 정답은 네. 2입니다. 밑에 있는 것도 보면 AN 몇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까? 네. 42번 같은 경우 AN 3에 수렴해야 되겠죠? 네. 그럼 3 집어넣어서 3 곱하기 1이니까 답은 3될 겁니다. 알아들어요네좀잘 네. 보세요. 여기 수열의 극한이 재밌는 점이거든? 그 다음 문제야. 몇 번이냐면 여기 45번인데 자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이 알파에 수렴한대 그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a n 플러스 1은 어디 수렴할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한번째 항이 알파에 수렴한다는 거잖아. 근데 여기 알파에 집어넣어도 무한번째 항이겠지 음. 그럼 얘도 어디 수렴해? 아유. 알파에 수렴해 이게 굉장히 재밌는 말이야 오케이? 음.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급수에서 얘기할 거야 얘가 만약에 알파에 수렴하면 얘도 어디 수렴해? 아유. 알파에 수렴해 그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은 영에 수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나중에 할 거야 매우 중요한 얘기야 이거 되게 되게, 되게 재밌는 극한에 나타나는 수혈의 극한에 나타나는 아유. 재밌는 성질이지 그러니까 다시 물으면 야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a n 마이너3은 어디 수렴해뭐봐 a n이야 그냥 a n 야 무한 번째 항에서 그세 번째 앞에 항도 걔도 어디에 수렴하는 중이야 R. 알파에 수렴하는 중이지 뭐. 오케이 어, 좀 더운 얘기 그다음 문제 보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데 분모 뭐 얼마야? 어, a n 마이너스 3분의 2, a n, 플러스 1,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얼마에 수렴 어. 마이너스 4에 수렴할 때, 누구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의 값을 구해주세요. 얘가 알파에 수렴한다는 것은, 얘도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수렴수를 곱해주시면, 마이너스 4, 알파 플러스 12는? 8알파 플러스 3. 넘어와, 12알파는? 9. 12알파? 응. 이거 이제 네. 응. 2. 6알파는 9알파는 얼마? 2분의 4. 그 칸은 안 까먹어야 돼. 오른쪽 48번.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무한을 딱 봤더니 전부 무한분의 무한골입니다. 맞죠? 네. 우리 무한분의 무한골은 어떠한 정리를 합니까? 그렇지. 무한분의 무한골은? 개수 비교하죠? 차수 비교하죠, 차수 비교. 차수가 같아야지만 수렴합니다 1번 같은 경우 2차분의 2차이기 때문에 최고차항 계수만 보면 얼마 나와야 돼? 1. 2번은 그러니까 1차분의 루트, 1차분의 2분의 1차. 차수가 분모가 높기 때문에 0에 수렴합니다 3번 그러면 1차항의 개수는 5, 분자는 1. 그래서 5분의 1에 수렴해야 되겠죠? 네. 괜찮나요? 그럼 4번 같은 경우 어떻게 되나요? 루트찮 차니까 앞에 있는 게 루트 16 분의 분자 루트 1 정답은 4분의, 1. 4분의 1이 순이 없으 정답이 4번이죠? 네 5번은 뭐 때문에 그래요?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붙어줘야 돼요 됐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자 52번 가보도록 하죠 응, 음, 치울게, 이거. 어, 좀 더워. 야, 나는 오늘 여기가 너무 추워서 못 나오겠어. 이러면 어쩔까. 막 이틀 동안 고민했는데. <웃음> 그것도 아니야. 그냥 다 까먹고 있었어. 와. 야, 나는 <웃음> 오늘 이거 수업하려고 집에서 9시 반에 나와갖고. 52번. 애이 무한대로 갈때 이제 아침 수업할 때 그래야겠다 10시에 저는 나한테 문자를 보내야돼 <웃음> 선생님 저희다 일어났습니다 그럼 다 이제 수업하러 나온 거자 분모는 완성이 되있는데 어 분자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지 분모는 완성이 되있는데 어 분자는 완성된 모습이 아니지 그 분자를 우리가 바꿔 써야 되겠네 이런 거본적 있지? 야, 시기 전 얼마야? 2분의 N의 n 플러스에. 따먹으면 안 돼. 그래서 계속 갖고 있어야 돼. 이 과는. 문과도 마찬가지지만. 분모 얼마야? <웃음> n제곱 플러스에. 분, 차 얼마야? 2분의 1에? 음, n제곱 플러스 n.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무한 분의 무한 꼴이고 차수 비교하면 2차분의 2차니까 결과는 얼마다? 음. 2분의 1이다. 그걸 느끼겠니? 지금 갖고 있었을 때의 편안함을? 음. 지금 이거 몰랐다면 다 모여야 다. 이것도 설명 다 해야되고 이게 왜 이식이 나왔는지 설명 다 해야되고 그럼 잔소리는 계속 이어질 것이며 너희는 오만상을 쓰면서 으또 이지랄 하겠지 56번 리미트 에니공한대로갈때 로그가 보이네? 그럼 정리 먼저 할수 있겠죠? 일단 적어놓을게요. 로그 얼마야? 2에 2N 플러스 1 플러스 로그 아 우리 읽어주자 나 혼자다 2N 마이너스 1 2명 데리고 지금 칠판에다 쓰는 것도 짜증난데 지금 좀 우리 얘기를 하면서 로그. 그러면 이거 여기 얹어도 되지? 리미트에는 뭐한 대로 갈때 로그인은 그냥 두고요 로그인은 리미트에 영향을 안 받잖아 안에 이가 들어가도 상관없어. 그럼 여긴 뭐야? 2n 플러스 1, 2n 마이너스 1, n 플러스 1의 제곱. 이 리미트가 여기 영향을 고 여기에 영향을 바로 때리면 이거 얼마여야 돼? 4. 무한분의 무한, 2차분의 무한, 2차, 2차는 계속 2차 4니까, 로그 2에 풀고 싶은 마음은 아는데, 그럼 나중에. 제가 푸시한 충분히 드릴 거니까. 59번, 한번 드릴게요. 잘 보세요. 59번 보시면, 무한을 대입하면 무한분의 무한인데, 3의 수렴한데, 그러니까 차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러니까 A는 얼마? 0. 0. 그럼 B는 얼마여야 돼? 0. 2. 다음 이제 63번. 우리, 무한빼기 무한은 뭐하기로 했어? 얘는 C 두 개였지. 유리식의 경우는 무조건 발산하니까 신경쓰지 말고 무한빼기 무한인데 무리식인 경우는 뭐해야돼? 유리화해야돼. 유리화하면 다시 무한분의 무한골로 돌아간다고 했어. 그러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가. 식이 얼마야? 음. EN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5야? 자 그럼 이제 무한 어었더니 무한백이 무한인데 무리식물이니까 유리화 해주면 분모에 유리화를 위해 곱한 2n 플러스 루트 4n 제곱 마이너스 n 분자는 2n 마이너스 4n 제곱 플러스 4n, 여기 4n 제곱 이렇게 됐죠 유리화 했으니까 그럼 날라가네요 분모 몇 차? 1차, 1차, 분자, 1차, 1차함의 개수를 정리하면 2 플러스 루트 4분의 1, 정답입 얼마? 아, 네. 4분의 1뭐 막히시는 거 있나요? 없죠? 네. 69번 갈게요, 여기 밑으로 갈게요 여기 69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분모 얼마야? 루트 nm. n 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n 분의 2, 2. 무한을 어떤 니 분모에 무한빼기 무한이 보이니까 유리화부터 해야 되겠지? 유리화 해주면 분모에 남는 거는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뭐 남아? 3n 남고요. 분자는 2 가로 열고 루트 n 제곱 플러스 3n 플러스 n이지 그래서 무한분의 무한꼴이고 2차는 1차 1차 분의 1차 1차잖아? 그러니까 이거 안 틀리려면 암산하지 말고 보이는 대로 써. 3분의 2 가로 하고 루트 1 플러스 1 음. 얼마야 그러면 음. 3분의 4. 아는데 틀리면 본인이 되게 속상하잖아. 그래안 그려 그래요? 그려. 음. 자 11번 유형 11이야. 벌써 유형 11개째야. 유형 11이야. 봐봐.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볼때 AN을 구하라는데 그걸 알파라고 놓으면 식이 어떻게 세우죠 2알파 플러스 1분에 3알파 마이너스 2가 얼마다? 음. 3이다 괜죠 네. 네. 근데 77번으로 게요 77번은 중요해요 자, 77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 플러스 3에 a n이 어디에 수령한대? 아. 4에 수령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얼마? 2n 플러스 5에 a AN. n이 얼마냐라고 물었지 나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대충 나중에 풀리겠지 따위 생각하지 말고 오케이? 대충 야매로 생각하면 야매로 생각하면 얘가 n분의 4면 돼 그렇잖아 애가 1차니까 1차분에 M분의 4, 하럼 M분의 4 집어넣으면 8일 거야 그게 야매식풀이거든 틀리진 않아 근데 이렇게 생각한 친구들은 나중에 다른 문제 풀때 힘드니까 원래 풀이를 좀 알자고 원래 풀이는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진미나식풀이야 둘을 찢어 놓는 거야 오케이? 그럼 a n 앞에 뭐가 붙어야지만 수렴해 어, 이게 붙어야지만 수렴하잖아. 그리고 그 그만큼 나눠주면 되겠지. 그럼 시계 변화 없을 거 아니야. 맞지? 그 상태에서 얘가 어디 수렴한다고? 4. 근데 지금 얘는 어디 수렴해? 2. 그러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푸는 거야. 오케이. 이거 n분의 4가 대충 맞겠지. 또는 이거 나눠갖고, a, n을 M 플러스 3분의 4라고 해도 상관이 없거든 음. 이거 집어넣고 어차피 8 나올 거야 뒤에 상수 붙는 건 아무짝이 쓸모 없으니까 근데 안 좋아 그럼 조금 복잡한 78번을 그대로 따라서 해드릴게요 여기 좀 지우고 또. 78번 뭐라고 돼있냐면 l i m n이 무한들어갈 때 an이 n, +1. n +1, A, n이. N이 때, 플러스, 음, 플러스 1 an이 n이 무한들어갈 때 n 세제곱 플러스 n 1 b에는 o. 6에 수령할 때 리미트 n이 무한들어갈 때 am분의 4n-1의 제곱 bn BN야. 이렇게 이 돼있어 자 그러면은 봐봐 나는 얘를 어떻게 쓸거냐면 다찢어놓을거에 limit n이 무한대로 갈때 4n-1의 제곱 bn 초라 an 괜찮아요? an이 여기쯤에다 자 그러면은 B에는 뭐가 곱해져야 되는거죠? 음. N 세제곱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되는거잖아? 음. 그럼 곱해졌으니까 뭐하는데? 음. 나눠주면 돼, 그 마우스 상관없어 A에는 뭐가 곱해져야 돼? 음. 어, N 플러스 1이 분모에 곱해졌으니까 분자에도 뭐가 곱해져야 돼? 음. N 플러스 1이 곱해져야 되겠지 그러면 요, 요 녀석이 얼마에 수요하는 녀석이. 음. 6요 녀석은 음. 어디 수령하는 정리해볼게. 그럼 분모는 4n 세제곱 플러스 1분해6 가로 열고 n 플러스 1 가로 닫고 4n 마이너스 1의 제곱. 분모 몇 차? 분자 몇 차? 3차. 그러니까 결과는 3차의 개수분의 3차의 개수더라. 괜찮죠? 음. 여기까지 제가 한거 따라해 주세요. 자두 번째 단계에서 저런 게 있었어, 한수 극한에서. 극한의 성질 말고도 친구 따라 알파 간다 기억해. 이거였었잖아요. AN과 BN과 CN상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리미트를 했을 때는 어떨 수 있다 같아질 수 있다 전부 리미트를 붙인다면 그럴 때 만약에 얘가 알파에 수렴하고 얘도 알파에 수렴한다면 얘는 어디에 수렴할 수밖에 없느냐 알파. 알파에 수렴할 수밖에 없더라 이거지 그러니까 쉽게 부등식이 나와버리면 한쪽만 계산해도 된다는 얘기를 하도던 거잖아 80번 딱 그런 문제죠. 가운데 n 플러스 1로 나눠버리면 n 플러스 1 분의 n가야, 무트 16n 제곱 마이너스 n 커 a n 이쪽도 뭐 블라블라씩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리미트 붙여주시고, 여기도 리미트 붙여주시고, 리미트 붙여주시면 이 값이 어디에 수렴하기 때문에? 4 맞지? 얘도 어디 수렴해? 4 그래서 얘는어디수렴해야 돼? 4 85번의 기역 번을 보면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루트 n 분의 1 사인 2분의 n 파이는 얼마? 음. 1이다라고 적고 있어. 맞을까? 생각을 먼저 해볼게. 이 sin2분의 n파이 어쨌든 sin값에 n을 곱한 게 아니라 이 안에 있는 건 어쨌든 각이잖아 그 각이 무한대로 가더라도 sin값은 즉 sin2분의 n파이는 누구와 누구 사이다 마이너스 1과 1사이다 그것을 뭘로 나눴기 때문에 전부 루트 n으로 나눠준 거고 루트 n이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이 값은 어디에 수렴해야 한다? 음. 0에 수렴이야다 ㄴ 번 리미트, 또다시 n이 무한대로 갈때 n분의, 어, n분의 1 코사인 3분의 2n 파이는 0이냐 라는 질문에 이 아이도 이녀석인 코사인 3분의 2n 파이 어차피 이 값이 n이 무엇이든 간에 각이잖아 코사인 값은 이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양변을 다 n으로 나눠주고 n을 무한대로 보냈기 때문에 n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그래서, 기억번은 틀렸고, 니음번은 맞은 상태로, 디귿번 만나보겠습니다. 그럼, 디귿번은 뭐라고 돼 있어? n 플러스 +1 1분의 1 곱하기, 탄젠트, 4n분의 파이. 이 값이 0에 수렴하니? 라는 분이야. 니 n 이 무한대로 갈 때, 자, 여기서 n이 분자에 곱해졌기 때문에 숫자들이 계속 커지는데 이 녀석 먼저 생각해보자 4n분의 파이 어디에 수렴합니까? 이게 0에 수렴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n플러스 1분의 0꼴이야 이게 0이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얘가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얘도 어디에 수렴해? 0에 수렴해 그니까 0 곱하기 0이니까 값은 얼마야? 0에 수렴해야 되겠죠 정답이 ㄴ, ㄴ 되겠습니다 자, 14번 14번 어, 화면을 넘기면 이쪽으로 볼게요 어, 14번이에요, 유형 14니까 88번 자, 기역번 볼게. AN이 BN보다 작아. 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극한값인 AN이 발산을 한다면 BN은 어떻게 될까요? BN은 누구보다 크기 때문에 AN보다 크기 때문에 당연히 음. 발산해야 되는 게 맞겠죠. 은번딱 봐도 틀린 거 있을 텐데 뭐가 틀렸어요? 음. 어등무가 빠졌습니다. 리미트 AN과 리미트 BN 사이에 앞에 이런 관계가 있더라도 유닛을 붙이면 뭐가 생길 수 있다? 등호가 생길 수 있다. 디귿 번. 디귿 번은 야 곱해서 0이라는 것은 a n 곱하기 b n이 0이라는 것은 뭘 뜻할까요? 응? 둘중 하나가 0이다. 왜 갑자기 다들 이렇게 <웃음> 입을 다물고 침묵 들으내고 있어? 얘가 수렴하잖아. AN으로 나눠줄까 BN으로 나눠줄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야. 어? 이거면 이거면 리미테이 무한대로 갈때 a n 0 또는 리미테이 무한대로 갈때 BN은 0이다. 모르겠잖아? 또는, 잘 모르겠잖아? 또는이라는잘 모르겠으면 발례를 떠올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제의 탑답을 판단할 때 명, 명백하게 참이냐 거짓이냐 따지기 힘들면 발례가 존재한다거나 또는 대우명제를 생각해봐. 이게 대우는 뭐야? 정말... 영예수렴하지 않고 코, 얘도 0에 수령하지 않으면, 곱했을 때 0에 수령하지 않는다. 참일까그말 자체도 또 이제 궁금해지네. 여기 써볼게. AN이 0에 수령하지 않고, BN도 0에 수령하지 않으면, AN 곱하기 BN은 0에 수령하지 않는다. 이래도 모르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대우까지 따서 이 대우잖아요. 대우를 봤는데 대우가 참인지 거짓인지잘 모르겠어. 대충 보면 참인 것 같기도 하고 발레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발레를 잘 생각을 못하겠어. 그럼 첫 번째 발레를 생각하는 할수 있을 만큼 끝까지 해봐야지. 그 발레가 나온다면 그 발레가 나온다면. 되는거지. 발레가 안나온다면 자, 나는 저원래명제에서 발레를 보여줄게 A.N.이라는 수열이 이렇게. 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진행돼. B n 이라는 수열은 괜찮아? 그럼 얘 수련해요? 얘 수렴 안 하죠? 둘 다? 둘다 수렴 안 해요. 그냥 곱하면. 응. 전부 영예 수렴을 하더라도 한다는 것을 얘가 영예 수렴하고 얘가 영예 수렴할 필요는 없다. 좀 헷갈리시면 적어놓으시는데 얘는 거짓입니다. 정답 기억이죠? 근데 문제에서 이런 말 필요해요. 만약에, 만약에 수렴하는 두 수열 a n b n 에 대하여 수렴하는 두수열 a,n,b,n에 대하여 음. 수렴하는 두수열 a,n,b,n에 대하여 수렴한다는 것은 어떤 값을 갖는 거잖아 음. 그럼 알파벳터 2을 곱해서 0이 되려면 얘가 0 또는 얘가 0이어야지 수렴하는 두수열에서 맞는 말이지 그니까 러 문제의 선언 왜? 미분 가능한 함수 f x 에 대하여처럼 그말 하나를 봐야 돼 오케이? 자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거 하나 배우게 될 텐데요 유형 15부터 갑니다 어이 파트는 등비수열의 극한 파트고요 매우 매우 좋은 재밌는 파트예요 학생들은 이제 싫어하죠 선생님들이 재밌다는 라건 <웃음> 니네는 좋겠다 이런 뜻이잖아 자 등비 수열의 극한 우리 아까 등비수열 AN이 등비수혈 AN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기억을 해봅시다 뭐가 있었냐면 첫째 항이 네. 0이거나 동비 R이 1과 마이너스를 이게 했는데 1은 들어가도 됐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볼게 얘도 생각을 해보는데 얘도 an이라는 특정 항을 보면 발산하거나 수렴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에 발산분의 발산이라면 집어넣는데 첫 번째 케이스 발산분의 발산이라면 얘는 차수라는 게존재하지 않겠지. an 얘네가 난 지수식이니까. 음. 그럼 밑이 큰 놈으로 나눈다. 밑이 똑같다면 원래 하듯이 하면 돼. 이 밑을 차수처럼 보는거야 밑을 차수처럼, 차수처럼 받는다고 차수 차수 그 대표적인 예로 첫번째 92원 형태만 달아진거니까잘 보세요 리미트 n이 어디로가? 무한대로가 분모 얼마야? 2에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4에 n제곱 분의 4에 n 플러스 2제곱 자, n에 관한 몇 차식 꼴이, 무한 빼기 무한인데, 유리식 꼴이니까 발산. 무한이니까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무한분의 무한꼴이면, 밑이 큰 놈을 따져보라 그랬지. 밑을 차수처럼 본다면, 4. 4. 야, 잠지 맞지? 그지? 그럼 그 녀석의 개수비? 뭐든가 분모 얼마야? 분자 얼마야? 1 음. 아니야, 1 아니야. 이게 붙었잖아, 이거 붙었잖아, 이거 붙었잖아, 이거 붙었잖아. 요거는 심해야 되는거요 요거. 자, 원칙은 뭐야? 위치 큰 놈으로 나눈다 그랬지. 음. 뭘로 나누냐면 4의 n제곱으로 나눠주는 거야. 그럼 분모는 4의 n제곱으로 나누면 4의 n제곱 분의 2 곱하기 2의 n제곱 마이너스 1될 거고. 맞지? 얘는, 요게 16이니까 16 남을 거라고요. 그럼 요게 뭘로 바뀌냐면 2가 묶여진 2분의 1의 n 제곱 되겠지? 근데 얘가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갈거야. 그니까 러뭐가 남아? 마이너스 1분의 16 얘만 남는거야. 정답은 마이너스 1 6분 93번 하나 더 볼게요. 처음 하는거니까 하나 더 볼게요. 93번을 봤더니 리미터이2만 들어갈 때 분모가 3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5의 n제곱 a에 5에 음. n 플러스 1제곱 음. 플러스 3에 n제곱 음. aN 자 aN이 수렴한대 aN은 일단 수렴한다니까 aN은 뭘로 나 그냥 알파로 나버려얘는 음. 숫자야 그리고 봤더니 무한 분의 무한 꼴이잖아 음. 무한 분의 무한 꼴인데 누가 지금 차수가 커5 음. 그래서 앞에만 보자 마이너스 알파 분의 5지 음. 요게 이게고 이건 얼마 5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1이어야 되니까 정답 얼마? 마이너스. 자 다음 98번 이건 뭐 급수 문제 는급 98번. 자 S_n이 뭐라고 돼 있어?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이라고 돼 있고 뭐라고 나와 있어? 리미트 n이 어디로 가? 무한대로 갈때 sn 문의 음. an은 얼마입니까? 알아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나는 sn 나왔고 a에 물었으니까 관계식 찾아야 되겠지? 음. sn에서 sn-1을 SM 뺄 건데 그러면 2의 m제곱 플러스 3의 n 제곱에서 2의 n 1제곱과 3의 n 1제곱을뺄 거야. 음. 자, 잘 보고 따라하세요. 얘는 2 곱하기 2의 n-1제곱이고 얘는 3 곱하기 3의 n-1제곱이기 때문에 빼주면 2의 n-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n-1제곱 나올 겁니다. 이 값이 뭐야? A. a야. 그러니까 식은 2의 n제곱 플러스 3의 n제곱 인데 사실 얘도 쓸 필요가 없겠죠. 2의, 2의 n -1 제곱 2의 n-1제곱 플러스 2 곱하기 3의 마이 n-1제곱 괜찮습니까? 음. 그리고 리미트 i n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음. 무한대로 가니까 이따 거 필요 없고요. 3의 n제곱을 기준으로 잡았으니까 분모 얼마? 1. 음. 분자는 음. 2 곱하기 음. 3분이에요. 정답은 음. 3분이. 등비수열 자체가 좀 재밌어. 그냥 등비수열 단순 등비수열에 a 에는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 1 제곱이잖아. 등비수열의 합은 합 sn은 1 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 공비의 n 제곱이야. 둘다 n에 관한 아래에 관한 공비에 관한 n 차식이야 그래서 예분에 예해버리면 특정한 값이 나와, 항상. 이건 남을 거고, 그치? 다음, 103번. 무슨 수혈에? 등비수혈에 무슨 조건을 묻는 거야? 어, 등비수혈에 수렴 조건을 묻고 있네. 자, 문제를 봤더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분의 X제곱 마이너스 5X N제곱이잖아 얘는 첫째항도 공기도사 이거지 첫째항도 공기도사 이거기 때문에 굳이 첫째항이 0인거 따질 필요없지 요것만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X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 나누기 3이 마이너스 니까 3과 요렇게 되겠네 그럼 왼쪽거 얘부터 풀어주면 X제곱 마이너스 5X가 0보다 크거나 크면서 동시에 x 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6이 0 이하여야 되는 거잖아 얘는 얘는 x가 누구하고 누구 사이 6하고 1 곱한 거야 6하고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죠 얘는 x가 0보다 작거나 5보다 크다 둘을 동시에 만족해야 되니까 마일 0, 5, 6 얘와 예 사이에서 이것과 이것이기 때문에 정답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 이상 0 미만 또는 x는 5초가 6 미만 이하 어, 괜찮았어 음, 현재까지 막 크게 부담없이 잘 받아들여서 감사해요 이거 첫 번째 거 유형 몇 개니? 이2 5개있다 흥분한 음, 게 음. 흥분한 게 우리 지금 몇 번이지? 1 7번 17번 했어? 네 그럼 4개만 더하면 되네 음. 그럼 안 끝나? 우리 급수까지 할 거야 0구 음, 음. 됐고. 우리 오늘 학원에 온지 지금 한 시간밖에 안 됐어 <웃음> 네 시간 할 거라니까 근데 오늘 너네한시간 까먹고 왔으니까 세 시간만 한 건데 다들 왜 고개를 눌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야 미적분은 숙제를 좀 줄게 이거는 다른 나무가 다르게 그래. 아래 N제곱 플러스 1프의 뭐야 아래 N제곱이지 얘는 얘를 풀래 얘를 풀라는 건데 여기 좀 봐. 얘를 풀라는 건데 지금 딱 보면 무한분의 무한 같은 느낌을 받잖아. 근데 무한분의 무한이 아닌 거거든. 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몇 차식이야? 2차요 아니야. 왜 이게 2차야. 이것처럼. 음. 조건이 없잖아. r1보다 작으면 어떡할 건데. R, r이 없으면 어떡할 건데. 발산 분의 발산이 아닌 상황이 될수 있다고. 그러니까 따져야 된다고. 첫 번째. 공비 r이 아까 봤죠? 누구를 기준으로 했냐면 1과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했어요. 공비 R이 1보다 클 때와 공비 R이 1일 때와 공비 R이 1과 마이너스 사이에 있을 때와 공비 R이 마이너스 1일 때와 공비 R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로 나눠야 돼. 음. 자 그럼 해볼게. 공비 R이 1보다 크면 발산분의 발상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그것보다 그거니까 얼마에 수렴해? 1에 수렴합니다. 이값 자체가 이값 자체가 그럼 r이 1이면 그냥 1이니까 2분의 1이겠네요. 괜찮지? 그럼 여기에 있다는 건 r의 n제곱이 어디에쓰 오면요? 이거는 단계를 써줄게. Hey, hey. r의 n제곱이 발산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된다고? 무한 분의 무한으로 얼마? 1. 얘는 r의 n제곱이 1이기 때문에 집어은 얼마? 2분의 1. 2분의 1. 얘는 R의 n제곱이 0에 수렴하기 때문에 0 더하기 1분의 0으로 어디에 수렴? 0. 0에 수렴. 오케이. 그러니까 이세 값은 다뭐 하고 있어 지금? 어, 수렴하고 있어. 근데 R 마이너스 1이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분모가 0이 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마이너스 1이면 넣어보자 n이 짝수인 경우 그러면 2분의 1이잖아 그럼 n이 홀수인 경우 0분의 마이너스 1즉 발산하지 n이 왔다갔다 하면서 하나에가서정해지지 않으니까 뭐해 발산 너 목소리 좀더 크게 해 그럼 얘는 얘 자체는 발산이지 발산은 발산인데 무한분의 무한꼴이야 아니지. 하지만, 하지만 같은 아래 n 제곱으로 나눠줄 수 있다고. 음. 예를 들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마이너스 4의 n 제곱에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4의 n 제곱이다. 그러면 얘네가 같은 거잖아 지금. 네. 네. 나눠버리면 얘가 어차피 0으로갈 거니까, 음. 얘도 어디에 수렴하게 되더라. 음. 이래 수렴한다. 그래서 얘도 뭐한다 음. 수렴한다. 그래서 이 녀석의 수렴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라는 문제가 볼수있지이 녀석의 수렴 조건은 또 이걸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 생각해 봐 얘를 그래프를, 얘를 fx라고 한다. f, 이거 x 놓고, x 놓고, fx라고 한다. 그럼 x의 범위에 따라 그래프가 그려지지. 그치? 그러면 연속이야불연속이야 따지겠지. 그리고 여기다 뭘 곱했을 때 연속이 되게 하는 녀석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지. 충분히. 그래서, 이거 매우 중요해. 요 한때 내가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한남고 시그널, 한고 시그니처를 했어. 하남고는 무조건 했어, 이거를. 학교에서 무조건 시켰고, 다른 학교 안할 때, 하남고는 무조건 이걸 계속 시켰어. 오케이? 이거는, 우리끼리 뭐라고 할까? 1 2식꼭 갖고 계세요. 매우 중요합니다 얘가 어디로도 이어질 수 있다 함수의 연속성으로도 이어질 수 있고 오케이. 그래서 19번 보면 딱하게 나오고 바로 누둥딱 하고서 얘들아 반가워 이러면서 자 19번 바로 볼게요 19번이면은 113자 FX란 함수가 있는데 FX란 함수가 있는데 얘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어떻게 되냐면 x의 2n제곱 분해. 자 저기는 x가 r이었다는 생각. 지수식이야. 얘랑 비슷하다고 느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공비 누구야? x제곱이지. 맞지? 공비가 x제곱인데 제가 1 1이라고 따져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인 수는 없으니까 x 벌리를 똑같이 나눠주면 되겠네. 첫 번째 x가 1보다 클때 그러면 x가 1보다 크면 x제곱도 1보다 크지? 1보다 큰 수를 계속 곱해나가니까 무한분의 무한이지? 무한분의 무한이니까 x2n제곱의 개수만 보겠지? 뭐만 남아? x분의 1만 남지? 괜찮아? 그 다음에 x가 1이면 그냥 1 집어넣는 거지? 음.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2로 3이네? 음. 자그 다음에 x가 1과 마이너스 1 사이이면 x제곱이 1보다 작은 거니까 0에 수렴하네? 음. 그럼 남는 게 누구야? 3x 플러스 얘리비트의영향안 받아요. 어...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될까? x제곱이 1인 거잖아. 음... 그러면 집어넣어 보면 잘 봐야 돼1 더하기 1분에 얘는 홀수제곱이라 마이너스 1이야. 음... 한번 들랬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2 얼마? 2지? 어, 아, 마이너스 3이네 그러면 얼마 이거? 마이너스 1. 맞지? 자, 그럼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또 다시 나누시 지니까 결국은 얘도 뭐가 나온다? 얘도 x제곱이 1보다 큰 거기 때문에 x분의 1이 겠지 조금 더 가볼게. 얘 그림까지 그려보자. 괜찮아요. 욕하지 마세요. 자 생각해 보는 거, x가 1이면 x가 1이면 1일 1때 원래는 뭐1 여기 이런 그래프가 그려져야 되는데 맞잖아요. 1보다 좀 작으니까 1보다 클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여긴 안 들어가고요. 1일 때 얼마에 3의 점이 찍힙니다. 맞죠? 네. 그 다음은 요거야. 네. 1을 넣었을 때저 위를 지나갈 거고 여기를 지나면서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1인 위가 잘렸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일 때 마이너스 2 여기 들어가겠네요. 음. 그리고 요거니까 그래프가 요런 그래프겠지. 됐나? 한번 그림은 그려봤어. 굳이 그, 뭐그림 현재는 그릴 필요는 없지만 한번 그려봤고요. 사실 이 과정도 필요는 없어요. 문제를 푸시는 데는. 그냥 문제 바로 풀어볼게요. f 마이너스. 이거 안볼 거라고 우리는 음. 상황은 다 인식을 해야 돼 근데 F-1 자체는 X에 마이너스 1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러면 1 더하기 1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겠지 음. 그 다음에 f 의 마이너스 3분의 이것도 집어넣어서 계산할 텐데 사실은 요 범위에 해당한다고 음.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겠지얘는 얼마야 1이지 그러니까 어느 게더 빠르냐 해놓고 찾을래 집어넣어서 풀래 오케이? Okay? 근데 이것만 할줄 아는 친구는 이 문제가 응용됐을 때 해결이 힘들 것이고 이걸 다할줄 아는 친구는 응용돼도 해결이 가능하겠지 그 다음 f의 9분의 2는 얼마 이것도 여기서 집어을 거니까 3분의 7그 다음 f3은 f3은 여기 그거야 3분의 1 어? 9분의 7 맞나? 9분의 8. 9분의 8이구나. 이거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3더고구나 3. 너희가 싫어하는 거 이제, 두개 더하면 싫어하는 거 끝나거든? 도형? 너무 싫어하지 마. 그림 나와 있잖아. 원이 있고요 중심이 0,0인 원이 있네요. 얘는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n제곱에 대하여. 어, 아, 나 그림 너무 이상하게 그려주면 너무 싫어. 화면을 자꾸 의식하는 것 같아. 이것도 별로 안 이쁘긴 한데.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네. n 제곱이 되나야 루트 n이라는 게지나가요 y는 루트 n 이때 여기를 a n 여기를 b n이라고 한대데 네. 맞지? 네. 이때 뭘 구하래? l i m i n이 무한대로 갈때 네. a n -B, 네. b n을 구하라 자, 쉽게 가자 여기 얼마야? n n an이 뭐야? N. n 자 그럼 bn 요점의좌 표가 뭐야? bn, 루트이잖아 네. 집어넣으면 네. n 플러스 bn의 제곱이 n 제곱이니까 bn 양수잖아 어차피 네. 그럼 bn은 뭐야? 네. 루트 루트 네. n 제곱 마이너스 식 세워보면 리 음. i m i t n이 무한대로 갈때 n 마이너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유리화 해줘야 되겠지? 분모의 음. 유리화를 위해 n 플러스 루트 n 제곱 마이너스 n 제곱 빼기 제곱 할 거니까 뭐 남아? n l i m i n이 무한대로 가면 1차 분의 1차니까 1 플러스 루트 1 분의 1 정답은 얼마? 음. 2 분의 1 어렵나? 그림 그리는 시간이 아깝죠 21번. 얘는 뭐, 2 이상의 자연수에 대하여 3과 n. 그러면은, 샤랄라랄라 샤랄랄랄라, 샤랄라랄라 샤랄랄라, 샤랄라 샤랄라. 이 길이가 3. 이 길이가 n. 에 대하여 어떻게 돼? 네. a n과 b n이 모두 a n과 d c n이 1. 오길이1 정도 되겠고, 이렇게 갔네. A 일 여기 뭐라고요? A 일 여기 뭐야? C 일 B 일 P N C N 여기가 P야? P N P N이야? ApN의 길이, 요 네. 네. 네. 네. 네.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 이런 제 길, 이런 제 길, 요 길이, 네. 뭐이면되이이 길이, 얼마이요 n 이요 길이, 케이것대이것은이것 로나가져야 되는 거냐. 네. 그러면 이 길이랑 이거 전체는 몇이지? N 이지 비례외분의에서 n 분의 1 아니야 여기?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의 n 분의 1. 네.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 그러면 이게 지금 1대 이렇게 n인 거잖아. 네. 1대 n 그럼 이 길이 얼마야? 루트, n제곱 플러스 1. 즉, APN의 길이는 루트, n제곱 플러스 1을 몇으로 나눈 것 같다? n으로 나눈 것 같다. 리미트 해줬으니까 정답 얼마? 1. 역시다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